쿠오카에도착했으니까 아, 눈이 너무 빨게 잠을 한 시간도 못 자가지고 눈이 너무 빨갑니다 입국 신사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아서 짜증났습니다 목국가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버스트로 가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리페이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예고 왜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라운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크인이 6시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헤르후쿠오카그 <웃음> 핫한 포토존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굳이 레드골든, <웃음> 여기 판타, 판타, 판타... 이거 먹으면서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2박 3일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라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음료수 있고 커피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저트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기억한다. 저희도 지금 버스 정류장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고 있죠? 한박을 그 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음. 한국보다 그렇게 춥진 않는데 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가 좀 바닷가라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음. 버스를 타고 시카타? 시카타야? 카타 <웃음> <다깥다? 웃음> 딱딱타역으로 왔습니다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줄 서있습니다 그보면 한국인들 이야 우리야, 그때 여기서 타고 공항간거 같아? 여기 어. 먹고 와... 줄 서야 되는구나 지금 한바퀴 사람 그 엄청 많이 사 와우 한, 한 시간 기다야될것 같아요 오마이갓 자, 숯구이한바쿠 저희는 지금 미디움이랑 세트 메뉴 이걸 왜 이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목소리> 들어와, 오, 온게두 번째. 두 번째. 씩 나오고 있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지 <목소리> 저희는 집 시킨게 숯불 산박도 시켰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먹어요게 이렇게 올려서 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간 반 기다리고 먹은 먹으면, 먹는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의 단점이 연기가 많이 나요. 한번볶고나면 옷이 연기로 뒤집힙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고기를 먹고 있는 건지 연기를 먹고 있는 건지 1498원 그러니까 3만원돈 나왔네 일단 저 가게가 좀 좁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맛있는 이유가 이유를 알았어우리들 1시간 반 동안 굶주린 다음에 고기는 뭘 해도 맛있잖아 삼겹살 구워도 맛있듯이 아무튼 저 가게는 냄새 엄청 새기니까 알고 계세요 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시오터후쿠오케이돌오케이고오케이못오고 너무 오들어요오 얼른 가서 라운지 가서 조금 먹다가 이제 체크인 하러 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숙소 들어가고 있어요. 오케이. 저희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숙소는 스위트룸이고요. 어, 저장 왔네. 어딨어? 어딨어? hello 예예 yeah? yeah? ok thank you 밥 먹으러 빨리 오라고 전하고 화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 없냐 여기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내가 내일 다시 보여줄 건데 여기가 딱 보면은 보십시오 와 뷰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목욕을 하고 인스타 가게에요 인스타가 와우 연기가 있고 여기는 샤워부스 네 라운지와서 맥주 먹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라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어? <웃음> 커피 머신이 있구요 냉장고 어 냉장고 이거 다 공짜인가? 아니지 그냥... 이거 공짜처럼 보이는데? 오 말갔네, 그래. 옆에 가게있 저거는? 다 물로 이 이건 풀이 저는... 아니야 이거? 여기는 침실입니다 TV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오 이거 내가 제가 좋아하는 딱 이것도 옷이네 옷 좋네요 여기는 거실 거실인데 여기도 TV 하나 있어요 이 스위트 룸의 최고의 장점은 욕실에 있습니다 욕실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돼 있네요 어미니티는 저희 집에도 평소에 쓰는 건데 있고 드라이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대박이죠.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일몰 뜰때 여기서 목욕하면 와 최고 최고 욕조. 오늘 러쉬를 사가지고 이거를 쓸 거예요. That's all. Yes.